안녕하세요.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. 오늘은 화성시 서신면 장일이 위치한 2차선 구규도로와 붙어있는 임야를 평당 40만원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근접한 곳에 전국해양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, 제부도 및 전국항 등 유명 관광지 인근이라 투자가치가 좋은 매물인 만큼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 전체 면적은 2679평,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. 지목은 임해이고 2차선 국유도로와 연접해 있습니다. 총 매도 금액은 평당 40만원인 10억 7,100만원입니다. 송산 마도 IC에서 15분, 제부도와 종곡항 등 유명 관광지와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세부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토지공장전문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Mmm. -hmm.